아일랜드에서 프로듀서를 맡게 된비정준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프로듀서를 맡게 된 지코입니다. 아일랜드는 이상적인 글로벌 케이팝 아티스트 양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공간을 직접 설계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전에 본적 없는 굉장히 색다른 대규모 건물이더라고요. 되게 압도가 된것 같아요. 다양한 테스트를 통과해서 함께 팀원들과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이를테면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텔링 이런 판타지적인 세계관은 저 역시도 여기서 어떤 캐릭터를 맡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들께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듀서로서. 이 일을 먼저 시작하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고 여태까지 축적시켜온 저만의 노하우들을 직접 제공하고 또프로싱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거의 한 20년간을 퍼포먼스 위주로 연출을 해왔기 때문에 무대 장치와 이런 효과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더 특별할 수 있고 가장 즐겁게 놀수 있을까 충분히 가르쳐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아일랜드 프로듀서를 맡게 된 방시혁 프로듀서님은 어, 저는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대략 21년 전에 제가 직접 방시혁 프로듀서님에게 오디션을 봤었고 그 당시에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데 같이 어떠한 프로듀서 팀을 꾸린다는 라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어떻게 저런 대단한 일들을 해냈을까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선배님 태양을 피하는 방법 첫 무대를 보고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계속 계속 이렇게 찾아가지고 돌려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저한테 되게 큰 파급력을 줬었던 아티스트입니다. 지코 프로듀서 확실한 젊은 피잖아요.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를 아는 그런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그 프로듀서마다 가지고 있는 이 개성이라든지 그 방향성도 너무 이제 극명하게 갈려가지고 회의 같은 걸할때 다양한 결과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세 명의 조합이 서로 굉장히 밀고 당겨줄 수 있는 신선한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같은 판타지가 펼쳐지는 것 이상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탄생하는 곳, 이곳은 아일랜드입니다.